비가 와가지고 레인부츠 신고 갈거예요 우산을 다 병원에 갖다 놔가지고 쓰고 갈 우산이 없어요 양산 쓰고 가도 되나? 일단 양산이라도 들고 가봅니다 내일 출근해야 돼서 저는 이제 자르고요. 침대가 원래 이렇게 세로로 있었는데 가로로 리었어요 별로인 것 같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 같습니다. 크림치즈 주문했는데 너무 작아요. <웃음> 어, 남념 <남년> 꺼네? <거네. 웃음>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남념 꺼였어요. 아, 쿠팡에 적혀 있었나? 남양고라고 상품명에 회사 이름이 안 적혀있어가지고 아 그냥 크림치즈 사 먹어야지 하고 샀는데 <웃음> 이럴 수가 아 이게 남양고였구나 칼이 없는 관계로 너덜너덜하게 잘랐어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돌리려고 했는데 에어프라이어에서 고등어 냄새가 나가지고 못 돌리겠어요.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구워야겠어요. 다음에는 원래 먹던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사야겠어요. 이마트에서 품절이여고 쿠팡에서 산거였는데 인사단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이거 되게 간지나게 발라 드시던데 저는 그냥 덕지덕지네요. 오늘 저의 아침입니다. 크림치즈 바른 어니언 베이글에다가 우유 1잔 배송 도착했습니다. 뭐 샀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삼립 아침엔 밀크토스트 330g 1216원을 주고 하나 샀어요. 오뚜기 속성 카레 약간 매운맛 200g 3781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프레스코 스파게티 500g짜리 1881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완전 득템만 청정원 순창 조개멸치 된장 450g짜리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를 5,463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된장을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게 제 입맛에 맞아서 이거 넣어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잼 무농약 무화과로 만든 잼 350g짜리 4,921원을 주고 하나 구입했어요. 무농약 유자로 만든 차 480g짜리 하나 6175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보금자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금자리 걸로 구입을 했어요. 큐원 하양 설탕 1kg짜리 1454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990 친구들입니다. 청양고추랑 고추가 상태가 좀안 좋네요. 고추가 옮겨져서 왔어요. 990 땡초랑 990 깐양파 941원 주고 샀어요. 1등급란 10개입 600g 특란 1786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가성비가 내려오는 요구르트 노그랜드 맛있는 요구르트 65ml짜리 15개입 1121원 주고 세줄 샀어요. 저의 소고기 끼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세자체방에서 소고기 구워 먹으려고 호주산 소고기 척 아이롤 스테이크 400g 6,004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국내산 도앞다리 수육용 300g 2,508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3월 둘째 주 습배송하우론 여기까지예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트렌치코트를 입었습니다. 안녕. multim 너무 파였어 <웃음> 어, 진짜 짧다 그래서 <목소들이 목소리� viens> 다른 것도 구워긴했던데 사이즈를 잘못 써가지고 너무 땅습니다 화분 밑으로 물 나올 때까지 주라고 적혀있어서 어, 물을 흠뻑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에 식물 하나 있으니까 집이 확 사는 것 같아요 노마탱입니다, 노마탱. 음 mm -hmm. 케아 식기 건조대 완성했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별한 개. <웃음> 도라이버만 있으면 껌입니다. 에이, 너무 크다. 크 아, 제가 전구를 샀는데, 전구가, 아, 전구가 너무 큽니다. 아, 이렇게 크는지 몰라. 설명서 보고 조립을 할게요 <웃음> 아 너무 크다 약간 세면대 아니면 다라이 같은 그런 크기 <웃음> 사이즈를 재보고 샀어야 했는데 사진만 보고 서 십자 드라이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조립을 못했습니다. 내일 퇴근길에 다이소 들러서 작은 십자 드라이버 사서 마저 조립해야겠어요. 스탠드에다가 그냥 여기 헤드 갓 부분을 그냥 얹어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두 배는 큰 사이즈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스탠드도 도착했고 이제 책상이랑 매트리스랑 선반만 보면 돼요. 이케아 선반도 오늘 도착했어요. 오늘 택배 의 날인가 봅니다. 얼른 조립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어려워요.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선반 기능은 똑바로 조립을 했는데 선반이 다 뒤집혀져 있어가지고 원래 이게 앞부분이거든요. 이게 뒤에 벽에 기대는 부분이고 이리로 가야 되고 이것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아 진짜 울고 싶다. 짜잔. 조립 다 했어요. 조립 난이도 진짜 별 다섯 개예요, 별 다섯 개. 아 진짜 손목이 지금 드라이브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웃음> 손목 나갈 것 같아요. 드라이버까지 빌려왔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아서 그런지 나사가 안 풀어져요 다이소를 갔다 와야 할것 같습니다 다이소에서 새로 드라이버 사왔는데 이걸로 하니까 진짜 순식간에 돌려지네요 스탠드 조립마저 할게요 설명서를 봅니다 그래서 주문한 김치가 도착했어요. 저의 최애 김치 종갓집 전라도 포기 김치입니다. 3.5kg짜리 원 플러스 1으로 처음에 사려고 했는데 종갓집 열무김치 2.5kg짜리에다가 종갓집 파김치 500g 사은품으로 증정해주는 구성이 또 있어가지고 포기김치 3.5kg랑 열무김치 2.5kg짜리로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심히 <웃음> 가위질을 해 가지고 어 김치통에 담아 볼게요. 김치는 칼로 자르지 않습니다. <웃음> 가위로 자르는 게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요. 아, 맛있겠다. <웃음> 냄새 오졌다리 오졌다. 아, 대박. 3월 14일인데, 이 김치는 3월 13일 날 당근 김치예요. 대박. 한입 먹어봐야겠어요. 음! 아, 맛있다. 오늘 저녁은 흰쌀밥 가이에요 아, 닭수육 해먹고 싶은데, 돼지고기는 있는데, 마늘이랑 대파가 없어가지고. 내일 퇴근길에 사서 내일은 수육을 삶아 먹어야겠습니다. 온갖집에서 그냥 나오는 김치는 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엄청 짜게 먹는데 이게 딱제 입맛에 딱 맞아요. 김치 대충, 대충 썰어보려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기 때문에. 김치 쉬면은 김치찌개 해먹으면 맛있거든요 김치찌개는 먹기 힘들어요 이 김치가 쉴 때까지 기다려야 돼가지고 이런 거 넣어가지고 다을 끓여먹으면 맛있는데 도합 6.5kg의 김치를 정리했습니다 모아놓고 뭐 보니까 뿌듯하네요 얼른 밥 지워가지고 계란이랑 김치랑 먹어야겠어요. 존맛탱일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저녁은 쌀밥 김 2개, 계란 2개, 계란후라이 2개, 전라도 포기김치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포기김치. 엄마 <웃음> 탱 진짜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맛이에요 제가 김치 없이 못 사는 한국 사람인데 진짜 증트입니다 증트 아직 다못 읽었거든요 자기 전에 마저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은 수육입니다. 수육. 오늘 인터넷 연결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둥친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컴퓨터도 할수 있고 패드도 할수 있고 너무 너무 좋아요. 몇알 넣어줍니다. 엄마 숟가락으로 한 스푼 크게 넣어줍니다. 된장 완전 신선해요. 이게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면 딱딱해지는데 지금 완전 말랑말랑. 된장 하나 넣어주고. 된장 한 스푼. 양파 하나. 대파 네 조각? 네 등분? 아무튼. 대파. 대파. 그리고 마늘 10조각 넣었고요. 고추 하나 2, 3, 4, 다 대충 한 10알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에서 1시간 그냥 푹 삶아주면 수육이 완성됩니다. <놀라> 지금 생각하는게할수있지 대접을 해도 산 혼자만 두개 청청 선빈 받아요. 주변에서 엄마를 오셨어. 사실 틱근 괜찮았지. 내가 외할문가는 아빠 스트게해줄수 내일 친구 집 뒷뜰이 너대 올라가거든요. 화장품 좀 챙겨서 가려고요. 파운데이션, 선크림, 가그린, 미스트 프라이머, 섀도우, 음, 음, 스톡크림, 대충 이렇게 챙겨가면 될것 같아요. 다 챙긴 것 같아요. 지지가 없네요